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제주 충분 대포 주상천리를 찾았습니다. 유벨락게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이미 여행을 나왔습니다.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가든 여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포 주상절리를 찾았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몇분 계시긴 한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바다에 내가 휩쓸려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 쏟아지는 비에 제가 휩쓸려 가서 바다에 빠지면 저 파도가 다시 저를 주상절리로 밀고 올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이렇게 주상절리 굽게 할 거라고 정신없이 주상절리를 직사합니다. 그런데 비가 시야를 가립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운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저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이 주상절리를 언제 볼수 있겠습니까? 매일 맑은 날에 주상절리와 엄청난 비가 쏟아고 파도가 저렇게 치는 주상절리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별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습니까저 파도가 주상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냥 풍덩해버릴까 저기 파도에 휩쓸렸다? 그냥 어디 망망대로 그냥 나도 달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상절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원 대포, 주상절리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차라리 비가 온 것이 더 좋네.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게더 좋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비가 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바쁘석겠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택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어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좋습니다 그림이 주상절리에 때리는 비와 파도가 오늘의 절경입니다아 이런 그림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나와서 주변을 쭉 돌아 봅니다. 카메라를 잡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체주 충문 대포 주상절리를 구경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y a n